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걸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누구의 어떤 발언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2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서 이종명 의원이 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으로 많은 논란이 일자대형성의율이인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명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 중에 표결을 거쳐하는데 통회가 열려도 지도부가위원에 대한 제명안을 올리지 않아서 결국 제명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어제 미래한국당으로 기정명 의원을 보내기 위해서 나당은 갑자기 기정명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한당의 진짜 속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기존 정당에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제명하기로 했던 의원이 가는 미래한국당은 과연 어떤 정당입니까 국민의 분노와 아픔을 이렇게 쉽게 무시하는 그리고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없다 성관이 결정에 대해 힘이 아쉽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